반짝이는 별빛을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밤 각자의 별에서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저렇도 아름다운 건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렁같던 밤들 속 서로 가은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어 저미 밤의 표정이 토록도 아름다운 건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걸. 도시의 불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하늘을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의곳에서 Wish I k n e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숨을 쉬어 I got you 지렁했던 만들속